어, 본인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난 다이어트 성공했어. 네, 저요, 저요. 네, 전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어, 주변에서 나는, 나는 실패를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면 은 지금 당장에 체중을 줄였으면 은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던 건지 아니면 요요 없이 계속 잘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건지 네그 다음에 어 저도 이제 그 환자분들하고 저희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들어요 저 빼고 주변 사람들 다 성공했어요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성공 누구도 성공하고 막 어떤 사람들 한 달에 5kg 빼고 10kg 빼고 뭐어 정말 뭐한 3개월 동안에 뭐 20kg씩 빼고 1년이 지나서 30kg를 빼고 뭐 하여튼 뭐 매체에 노출이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다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실패하거든요. 나만 안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고 나는 실패를 하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어 나만 안 되나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이어트에 다 성공했을까요? 네. 일단 살이 많이 빠지면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살이 많이 빠지면 성공했다고 느끼신다면 어 그냥 감성이에요 감성 느낌 음. 팩트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뭐 세상에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네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건이 비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비만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 다음번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할까 네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게 여러분들 이제 기저질환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세요 네 기저질환자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요 기저질환자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기저질환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분은 이제 안 계십니다. 근데 비만이 기저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을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감염병 시대에 코로나 이런 데에서, 어, 그러니까 이 위중증의 위험도를 낮추는 기저질환을 줄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비만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미용만의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질병 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병 명에 있는 것을 치료를 한다. 물론 이제 그그 그 비만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약 먹으면 살이 쏙쏙 빠지는 그런 치료약을 쓰는 게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만을 치료를 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저희는 의료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질병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아네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자어 저희가 이제 비만을 대하는 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비만은 질환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건강을 나쁘게 하는 기저질환 혹은 이제 선행질환 원래는 정확한 용어는 선행질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선행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모든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잘 비만을 어,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잘 정의가 되어야 되고 비만을 치료를 한다라는 것도 되어야 되고 비만 치료에 성공했느냐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비만을 치료를 한다, 그냥 다이어트를 시킨다 이런 걸 넘어서서. 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어, 성공적으로 될수 있는지, 혹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지, 혹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는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사를 대단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록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말 500년 이상의 어떤 단일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선왕조실록에 실리지 않은 기록들이 바로 승정원일기라는 게 있거든요 승정원일기 승정원은 이제 그어 저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비서실에 해당을 하는 건데 그 임금님의 비서실, 국왕의 비서실에 그 비서, 비서들이 비서 이제 쓴 거예요 승정원 일기 썼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해석도 다 못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기록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은 다이어트 성공률에 대해서 네,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이구나 네, 다이어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통계 조사를 대단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중에서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통계 조사 중에 국민 건강 역량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자, 보자. 네, 국민 건강 역량 조사. 네, 이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한 게 20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어, 제 7차, 국민 건강 역량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보면, 어 비만율이 어떻게 되느냐, 비만에 대한,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비만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웃음> 어그 국민 건강 역량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비만률 네, 성인의 비만율은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야윈 것 같아요 네 오늘 저기 비비크림 잘 먹었습니다 <웃음> 네제 살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웃음> 올해 들어서 1kg도 못 빼고 있어요 아네 노력을 하는데 저도 네어이 이것만 털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 국민 건강 역량 조사에 보면은, 이제 비만율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만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여자분들의 비만율은 높아지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남자들의 비만율만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여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니,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들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가지고, 비만율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비만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자들의 비만율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제 그 비만율이 한 25% 정도예요. 여자분들의 비만율은 25%입니다. 여러분은 어, 25%에 들어오시나요? 70 5%에 들어가시나요? 네. 비만인 25%에 들어가시냐? 어, 비만이 아닌 75%에 들어가시냐? 네. 자, 어, 그, 비만율하고 상관없이, 이제 비만인 분들, 우리가 그 비만의 기준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키랑 체중을 가지고 내는 체질량 지수가 있어요. BM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비만도 계산기라고 치면 바로 뜹니다. 자기의 키와 성별, 체중, 나이를 넣으면 어, 비만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그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25가 넘어가면 은 한국은 비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23부터 25까지는 과체중 25를 넘어서면 비만 물론 그 비만도 이제 비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 비만 수술이 있거든요. 위 절제술이 있어요. 그위 절제술을 하려면 BMI 35 이상일 때에 어그위 절제술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하고 서양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니까 동아시아 계열에 있는 어, 적용 기준이 25 이상을 비만으로 두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0 이상을 비만으로 둡니다 그래서 25부터 30까지를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 어, 그 다음에 40 이상이 수술이 필요한 초고도비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하고 동아시아에 적용되는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25 이상을 비만으로 하는데 이, 이제, BMI 기준으로 25 이상인 비만, 비만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자분은 25%, 남자분들이 한 4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어, 그, 비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얼마나 살이 쪘느냐, 약간 비만하냐, 매우 비만하냐, 이런 분들의 주관적인 비만도를 이제 물어봤더니, 어, 주관적인 비만 인지율이 90%대에 있습니다 90% 남자분들은 80%대 여자분들은 90%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비만이라고 판단이 된 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살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90% 정도 많은 많은 거예요 예 네, 많습니다 어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시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 비만이니까 다 살을 뺄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안 빼요. <웃음> 1년에 다이어트를 어, 한 번이라도 시도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은 약 70% 대에 있고요, 남자분들은 50% 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 비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어, 체중 감량에 대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웃음> 네, 지금, 그, 들어오신 분께서, 네, 어, 더 쌈, 더쌤 메시죠, 쌤. 더샘 메시저, 샘. 네, 수학, 우리 그 수학선생님. 어, 저한테 라이브 방송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누르면요, 저하고 같이 떠요. <웃음> 네, 여러 명이서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할때 쓰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방 참여 요청. 네. 네, 그냥 손, 손 흔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은 그, 우리 비만의, 비만의 성공률, 다이어트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좀 하면, 우리나라가 비만, 네, 네, 알고 있어요. 잘못 누르신 거 알아요. 네, 손 흔들려고 그랬죠? 네. 어, 비만율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낮은 편에 들어가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약한 40%, 여자분들은 약한 25%, 남자분들은 약한 40% 네, 이상의 어, 현재 비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만인 분들 중에서 한 90% 정도는 본인이 매우 살쪘다, 많이 살쪘다, 매우 살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고, 그 중에서 약한 70% 정도는 또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을 1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이어트 노력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연구가 더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다이어트를 주로 시도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할까요 이저 연구가 어, 2020년 말에 미, 그 우리나라 이제 가정의학회지에 어, 그. 저기, 국민 건강 역량 조사라고 하는 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 병 이제 그, 연구 자료, 연구를 발표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했던 논문, 논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시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여덟, 여덟 가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자 보고 보고 읽겠습니다 예 어디 보자 네자 여기 여기 안 나와 있네 아, 아 있다 있다 있다 네자 흔히 하는 여덟 가지 체중 감량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운동이랑요 그 다음에 한약 복용 그러니까 계획적인 한약 복용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약 우리가 약약이라고 하는 의사 처방약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 단식, 그 다음에 절식법, 원푸드 이런 것들을 한 8가지를 이제 가지고 다이어트의 실질적인 성공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이 어 성공률을 조사를 하려면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이어트의 성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뺐을 때를 성공으로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를 뺐을 때를 성공으로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이어트의 성공 기준 이 지금 그 어, 연구 논문에서 제안한 다이어트의 성공 기준이 얼마냐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글을 주시는 분께 오늘 제가 또네 어,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다이어트의 성공 기준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체중이 빠져야지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네. 갑자기 좀 황당하죠. 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아 그러니까 한 달에 막 5kg씩 10kg씩 뺀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빼야지만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은 체중을 줄이고 난 다음에 유지를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자 기준점이 지금 댓글을 아무도 못 달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 그 성공률 평가를 한그 연구 논문에서 성공 기준을 잡은 게 어, 1년 동안 3kg 감소입니다 네, 1년에 3kg입니다 정말 하루 이틀만 굶으면 3kg 빠지잖아요 라고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어 라고 평가를 하는 이 논문에서 어, 평가는 3kg입니다 1년 동안 3kg를 빼면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 라고 평가를 했고 3kg를 못 빼면 실패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장난 아니죠 3kg 아니 다뺄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네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성공률은 100%다? 아니 어떻게 3kg도 못 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얼마냐 상상 이상입니다 상, 아니, 상상 상 이하라고 그래야 되나 어 원푸드로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3kg입니다 1년에 자, 1년에 3kg를 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1년에 3kg를 빼는데 어 원푸드라고 하는 방법으로 뺐을 때는 8.9%고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식요법 중에서 정말 그 풀떼기만 먹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들 있잖아요. 제일 쉽게 접근하는 거. 고구마 먹기, 뭐 닭가슴살 샐러드 먹기, 이렇게 하는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는 10%가 안 돼요. 10% 아래죠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굶는 단식요법. 단식요법으로 15.8%입니다. 아, 유지도 아니야. 그냥 빼는 거예요. 네. 빼서 1년 유지하는 것도 힘들죠. 자. 건강기능식품으로 했던 게 17%고요 어 약약 복용이 19%에 있고 그 다음에 한약 복용, 우리 약 아니에요 우리 약을 조사를 안 했을 것 같아 자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하는 한약 복용이 어 성공률이 26%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포스팅도 하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음,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계획적인 한약 복용이 성공률이 어 26%입니다 자 얼마 빼는데 1년 동안 3kg 빼는데 이걸 성공을 했다고 라 평가를 하는데 그 3kg를 빼는 데에도 가장 성공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한약 복용인데 그마저도 26%래요 네 다이어트가 이렇게나 힘듭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는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만 실패한 것처럼 완전 반대예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정말 드문 사람이고요. 정말 드문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다 실패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고요. 어, 외국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성공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어디 보자. 네. 1년 동안에, 네. 자, 영, 영국 봅시다. 영국. 자, 영국은 1년 동안에 자기 체중의 5% 줄인 것을 성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빡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0kg인 사람은 1년 동안 5kg를 줄이는 거. 60kg인 사람은 1년 동안 3kg를 줄이는 것. 쓸 가지고 다이어트 성공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5년 유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어, 영국에서는 이제 조사를 한 거는 1년 동안 5%의 체중을 줄여서 1년을 유지했니 2년을 유지했니 5년을 유지했니 까지 이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감량 후 5년을 유지하는 게 여자분들은 1%고요. 남자분들은 0.5%입니다. 네, 자 감량 성공까지는 좋아요. 감량 성공까지는 우리나라도 보면 은20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5년을 유지를 합니다. 그 5년 유지율이 여자는 1%, 남자는 0.5%에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본래 미국은 조금 더 어, 빡세게 했습니다. 본래 체중의 10%를 줄이고 1년 동안 유지한 것을 가지고 다이어트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돼도 어, 대단히 낮은 그런 다이어트 성공률을 보인다 네.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아니 저희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 그간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저희 그니까 저희 김종국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성공률이 86%입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했어요.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이 결과가 어땠나. 어, 다들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100% 성공을 시킨다. 어, 뭐 성공을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곳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 곳에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오셨던 분들의 비포 애프터를 다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보고 정말로 100% 성공을 자진하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네 묻고 싶다고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 저희 한의원은 86% 네. 86%. 근데 제가 이제 이러이러이 이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성공시킬 수 있, 있겠다. 아, 정말로 정말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을 어, 하겠어라고 자신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약80아 98%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잘 수행을 하시면 다이어트 성공률을 98%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오시라고요, 저희한테. <웃음> 네, 저희한테 오십시오. 자, 어,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다이어트 성공하고 임신하고 또 다시 성공하기. 네, 네, 훌륭합니다. 네, 물론 그 유지를 위해서 잘 하고 계시고요. 어, 그, 지금 몇년 동안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1%! 네, 1%. 저는 0.5%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뭐죠? 감량하고 지금 어, 5년이 뭐야? 지금 10년도 넘게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 영국 기준으로 보면 0.5%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 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을좀 놀라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다이어트 성공을 보는. 내가 성공을 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따질 때에 1년에 3kg 줄이는 걸로 성공한다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다 성공을 하신 거죠?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나? 네. 다시 찌면 끝이에요. 네, 1년 동안 뺀 거예요. 3kg를 뺀거 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3kg만 빼도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고 라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 어, 제 살은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물론 정말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그런 분들도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그다 저희,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릴게요 자 다이어트 성공을 기준을 3kg으로 잡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동안 5% 뺀 것을 다이어트 성공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는 경우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어, 다이어트 방법이 계획적인 한약 복용이었고 그게 약 26%입니다. 그러니 음, 3kg를 줄이, 줄이는 그 정도가 어,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kg를 줄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주변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면서 왜 나만 실패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주변에 다이어트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특별하게 성공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거나 아니면 은 인스타나 뭐 이런 SNS나 어, 혹은 뭐 매체 이런 데에 소개되고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어,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약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에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은 운동학입니다.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노력들을 하시고요. 어,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절식요법. 그러니까, 이제, 개, 절식요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의미는 간헐적 단식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간헐적 단식하고, 어, 그 다음에 한약 복용이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다이어트 법이다라고 하는 게그두 가지입니다. 계획적인 한약 복용,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과 같은, 어... 절식법. 음. 그두 가지가 이제 그 의미 있는 다이어트 방법인데, 어,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5% 정도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는 의미 없는 방법들, 그 다음에 찐으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네, 뭐, 한약 복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식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좀 쉽게 접근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 운동을 하는 이미지 자체가 좋아서 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또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군요 식사 줄이면 덜 먹으면 살 빠지는 건 아는데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죄책감에라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하면서 살찌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 그게 함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네그 저희가 이제 한의원들, 그양뭐 그러니까 의료기관들, 의료기관들이라고 제가 통칭을 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그니까 비만을 치료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어, 식욕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니까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식욕을 약을 통해서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음, 효과적인 절식이나 어, 이제 식사 줄이기가 가능한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내서 다이어트를 시키는 혹은 체중 감량을 시키는 방법을 쓰는 게 의료기관들이 하는 곳이고요 어, 식욕 조절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약물이 아니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식욕 억제 침도 나보고 여기 이런 데 시, 침도 나보고 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좀 보조적인 수단이고 효과가 되게 높진 않아요 약물은 직접적으로 식욕을 때려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식욕을 줄여서 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쨌거나 저희는 어, 86% 정도로 대단히 높은 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기준에 대해서 어 명확하게 알고 다이어트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지적으로도 어 다이어트를 만약에 내가 잘 줄지 않더라도 이걸 내가 실패했다고 라 생각을 하지 말고 실패가 아니고 아 그리고 나만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체적으로는 어다 실패하는 실패하는 다이어트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정말 특별하게 한, 둘 정도 어, 성공한 사람들이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SNS의 목적 중에 하나죠 자랑질하기 음, 성공하신 분들이 자랑질을 하지 실패하신 분들은 자랑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